자 여러분 여기는 낯장에 있는 그 담시장 가장 큰 재래시장이죠 거기 앞이고요어 제가 지금 이 영상은 뭐 담시장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게 아니고 좀 안좋은 일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그 담시장 앞에서 자, 카카오톡에 와가지고 잠깐 요길요 요 앞에 길에서요 저 모퉁이에서 저 검은차 있는데 모퉁이에서 핸드폰을 잠깐 보는데 그때 갑자기 오토바이를 탄 2인조 네 나쁜놈들이죠 네 날치기들 걔네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갑자기 앞에 하나는 운전하고 뒤에 있는 사람이 제 핸드폰을 날치기 한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날치기를 해가지고 이 길을 따라서 저쪽으로 도망을 간거죠 근데 저도 뭐 미친듯이 뛰어서 이제 따라갔죠 따라가봐야 뭐 제가 어떻게 오토바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 어, 핸드폰에 뭐 핸드폰이 핸드폰만 가격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더 중요한 건 핸드폰 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아 그것 때문에 그날 하루종일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분도 완전히 다운되죠 그 다음에 뭐야 뭐 이러저러 일정 잡아놓은 것도 다 기분이 안 좋으니까 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배도 안고픈 거예요 원래 하루에 네끼먹는데 그러니까 어, 모든 게다 싫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 베트남이 다 싫어지고요 낮장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은 그 만약에 그 여러분 핸드폰 볼일이 있잖아요. 그래도 급한 거 아니라면은 급하더라도 절대 길거리에서 특히 요 도로 가까이 있는 요 인도 여기 있죠. 여기 도로 가까이 있는 여기에서 보지 마시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보셔야 돼요. 아셨죠? 아, 뭐 여기 친구 얘기 들어보면 낮장에 뭐 날치기도 별로 없다고 하는데 저보고 럭키하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베트남은요. 관광객들이 엄청 몰리고 관광객들이 몰리는 도시에는 아 이 날치기들도 계속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암튼 여러분들은 이런 일 당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핸드폰... 뭐 여권 잊어버렸으면 큰일나요 나짱 같은 경우에는 뭐 영사관이나 대사관도 없기 때문에 호치민이나 하노이까지 가야되는거죠 그리고 또 그게 간다고 해석이되는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도 막 며칠동안 또그 대기하고 기다려야되고 해야될 서류 작업이나 방문해야 될 곳도 많고 근데 전 다행히 뭐 여권을 안 잊어버리고 핸드폰을 날치기나 했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뭘날치기 당했다 싶으면은, 경찰서를 오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빨간색 간판에 공안이라고, 네, 여기가 이제 경찰서인데, 여기 와서 폴리스 리포트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행자 보험 들었을 때, 네,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튼,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로, 네, 차도와 가까운 인도에서 중요한 물건, 핸드폰, 뭐, 여권 이런 거 절대 꺼내지 마시고, 베트남 오시, 오시면은, 네,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안 좋은 사태가 일어났다, 그러시면은, 네, 오셔야 돼요, 경찰서에. 아셨죠? 네. 제발, 부디, 베트남 정말 좋은 나라인데, 좋은 기억만, 네, 저처럼 이런 안 좋은 기억 말고,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시길 바랄게요. 네. 아, 저는 이일 당하고 다음부터, 아, 기분이 너무 다운돼가지고 이게 뭐, 그냥, 뭐 여행을 그냥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제발, 절대로, 네, 조심하세요. 원래 이런 날치기 같은 범죄가, 후진국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베트남이 뭐그런거면 어쩔 수 없나봐요 아. 경찰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능력있는것 같진 않아요 뭐 찾아주려고 노력은 하는것 같은데 아.. 뭐 이런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뭐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뭐하나 잊어버렸을때 그.. 경찰 아저씨들 젊은 경찰하고 좀 약간 나이드신 경찰 분이 있었는데 그 나이드신 경찰 분이 뭐 노력할 생각도 안하고 그냥 아 이거 못찾아 못찾아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아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주변에 cctv라도 확인을 좀 해보시던지 하셔야 되는데 그건 좀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도 아 아무튼 아 제발 저처럼 네 그런 일 당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랄게요 아 지금 제 핸드폰은 저 길로 가서 어딘가에 있겠죠 중요한 정보도 많은데 그거 차라리 이용하지 말고 다 셋업 시켜서 그냥 싸게 팔아라 이 나쁜놈들아 자, 지금 여기는 낯장에서도 제일 유명한 단마켓이고요. 그냥 재래시장이에요. 근데 낯장에서는 가장 큰 시장으로 음. 알고 있어요. 다낭에한 시장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시장은 뭐 깨끗하죠. 네, 깔끔하고 근데 여기는 보시다딱 원형처럼 생겼죠. 내 스타일이 딱 베트남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여기가 담시장이에요 네, 근데 저는 버스들도 많이 서 있기는 한데 아, 뭐 저는 뭐 다른 데서도 많이 가봤기 때문에 아무튼 뭐아 이런거구나 담시장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담시장 근처에는 맛집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면 네. 여기서는 절대 길거리에서 절대 핸드폰 꺼내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제가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무튼 여기는 담시장 이었고요 네. 전통시장 파는거 뻔해요 뭐 베트남 옷뭐 짱퉁 옷 그다음에 뭐, 뭐 말린 과일들이나 과일들 그다음에 뭐 식당가도 조그맣게 있겠죠. 아무튼 뭐 그런 식이죠. 자, 아무튼 담시장은 여기까지. 아무튼 그래서 어, 지금 이 친구 남인데 제가 만약에 어, 여기서 저 친구 그이 차를 렌트를 안 했다면은 그냥 뭐 택시 타고 나왔거나 그랩 타고 나왔으면은 아마 저 친구한테 도움을 많이 못 받았을 거예요. 지금 경찰서 와서도 저 친구가 서류 작성도 다 해주고 여권도 복사를 경찰서에 복사해가 없네요 근데 이제 저 친구가 복사까지 또 찾아서 다 해주고 작성도 베트남말을다 해주고 뭐 저는 뭐 알아봐야 한국말은 영어잖아요 저 친구가 그냥 다 베트남말로 적어주는 거예요 경찰이랑 다 얘기를 해주고 나 핸드폰 잃어버린 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막 막 진짜 그 날치기범들 찾아서 찢어죽이고 싶은데 아... 아무튼 그래도 뭐그래 저렇게 남이 저를 저렇게 도와주니까 너무너무 고맙죠. 아무튼, 너무 친절해요. 고마워, 남. 내가 나중에 진짜 어떤 방식으로든 꼭 보답을 할 거야. 아, 자, 밤늦게 배고파서 먹을 수 있는 거는 밤미 뿐이에요. 소스 하나 넣어서, 어, 여기다 또먹고그 다음에 또, 자, 이제 밤미 만드는 거. 칼로 저렇게 바게트를 반으로 자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 간장 같은 소스를 뿌리네. 아 그다음에 이거는 뭐야? 국물 같은 걸 넣고, 저거는 또 뭐야? 야, 신기하네.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는 빠다가 대빠다. 그리고 오이 넣고, 얘는 도마 위에다 이렇게 돈을 올려놓으면 어떡하니? 종류 뭐 보시면은, 뭐 가게마다 다 틀려요. 근데 이 집은 계란을 저렇게 썰어 놓은 게좀 괜찮네. 계란 바로 옆에 저거 돼지고기. 돼지고기 옆에 저거는 뭐, 뭐 누른 머리 고기처럼 생겼네. 네, 소세지도 있고, 그 다음에, 오에 넣고요. 그리고 소세지 조금 넣어주고, 머리 고기 조금 넣어주고, 어, 서비스가 좋은데, 돼지고기, 네, 바메큐 돼지고기 조금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계란도 넣어줘야죠. 어, 계란도 넣어주고. 어, 많이 넣어주네. 그렇죠. 고수 넣어줘야죠. 베트남은 고수지. 고수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저 소스도 더 넣어주고. 난 저게 딸기잼 발라 먹고 싶다. 그래서 저거를 종이에 감싸서, 네. 비닐봉지에 담아서, 그 다음에, 이거 계란. 계란도 역시 종이에 감싸서 네. 이렇게 아유 몸이 좋네. 가만,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받았어요. 이게 바로 베트남 밤이에요 밤미. 반미.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밤미를 사고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아, 아참 저렇게 순박한 사람들은 너무 순박한데 이 오토바이 날치기 새끼들은 이거. 아 생각할수록 열받네 이제 핸드폰 때문에 아 개이씨 아,